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나 투자연구소 조성희입니다. 6월 2주차 주간 주식시장 전망입니다. 시장은 네. 여전히 맥락 없이 불안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맥락 없는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고요. 예, 예. 하이슈에서는 D-Day 5월 10일 네, 어떤 네. 주제가 있는지또 예.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6월 2주차 주간 주식시장 전망 출발합니다. 자, 어쨌든 지수상으로는 지난주까지는 좋은 흐름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제 지난주 우리나라는 뭐 슬쩍 음. 그 아주 미미한 이제 하락 이후에 상승전환을 예. 해서 1.24% 상승을 했습니다. 음. 아, 여기에는 이제 외국인이 사거래를 연속 1.7천억이라는 7천 예. 어마어마한 아, 매수가 이제 뒷받침이 됐는데 우리나라의 이런 분위기가 달, 달리 음. 미국 주식시장은 지, 저 저희가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S&P 500 기준으로 해서 4200을 도전하는 예. 사전 5기의 음. 시점에, 뭐, 저기 지금 도달해 있다. 음. 과연 사전 5기에 성공할 것인가 하는데, 음. 지난주 자체로만 본다면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게 약간 그, 어, 침체된 분위기니까 이번 주를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음. 아무튼 어, 사전 오기에 도전에는 실패했다. 일단 지난주 네. 기준으로.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이야기했지만 네. 오를까 내릴까 어느 쪽도 안심하기 힘든 행편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이유들이 서로 섞여 있어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 예, 예. 이제 지, 뭐 이번 주에 뭐. 어,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단어들은 뭐가 있냐면은 이제 뭐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가 음. 됐다.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그 예. 그것에 우리가 조금 민감하게 반응했던 음. 부분이 좀 있었었는데 아스태그플레이션은좀 아니지 않겠느냐 음. 하는 부분이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됐다. 이건 아직 어, 확인되지 않은 부분입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인,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도달한 거 아니냐. 음. 하는 부분이 또 있고 이제 뭐 고용도 좀 이제 둔화 조짐이 보인다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주 이런 것들이 어울려 가지고 아마 연준이 긴축 강도를 이 긴축 강도는 6월 7월에 금리 인상은 이미 확정됐다고 보고 음. 9월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 논란이 지금 있는데 아무래도 좀 긴축 강도가 약화될 것이 아닌가 음. 하는데 여기까지는 지난주에 우리나라 주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예. 에, 동달아서 나온 얘기라고 좀 보여지고 음. 미국 주 시장을 또 들여다본다면 과연 경기 침체 우리가 완화가 됐어? 인플레이션이가 둔화된 거 맞아? 음. 이런 얘기 영훈준이 진짜 긴축 강도를 어, 줄인데 이거 얘기하면 또 어, 미국은 아닐 것 같은데 <웃음>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니까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주간 키워드로. 어느 쪽도 안심 불가를. 아. 이것을 이런 뭐 조금 좋은 얘기 나오면 그게 또 나쁘게 작용하고 음. 나쁜 얘기 나오면 그게 또 좋은 얘기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 음.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단지 지금 본다면 개인 우리나라의 그 주식에 탁금이 굉장히 많이 지금 빠지고 있어요 예. 즉 그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좀 뒷받침을 했던 어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지금 축소되고 있는 음. 것이 아닌가 즉 매수 주체가 아직 외국인이 지금 뭐사일 연속. 매 매수를 했다고 하지만 음. 지속성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고 예. 그래서 매수지체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주 중시도 안심하기는 좀 이르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다음 주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날 새벽에 이제 FMC 회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전부터는 어, FMC 위원들이 어, 공개적인 발언을 음. 금지하는 블랙아웃 기간이 현재 들어가다 보니 예. 이번 주에는 특별한 뉴스가 지 나올 여지는 음. 사실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다음 주에 미, 미 연준이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중요하게 볼수 있는 소비자, 즉, 소비자 물가즉 CPI가 10일 날 발표가 예, 되거든요. 예. 이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알수 없기 때문에 지금 10일이라고 한다면 이제 주 후반이 돼버리기 예. 때문에 이번 주 전체적으로 본다면 주시장이 횡보의 어, 가능성 즉 상향의 가능성보다 횡보 내지는 약간 주저앉을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하 이슈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5월 10일 d d a 바로 네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지난 5월달 기준이 발표되는 건데 네네. 이게 이렇게 나오든 이렇게 나쁘게 나오든 좋게 나오든 주시장에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도 이제 예, 예. 모르게 됐어요. 네 예, 맞습니다. 최근에 추세를 보면 예. 어떻습니까? 자 이제 왜그러면 5월 10일 뉴스가 중요하긴 한데 예. 이게 이렇게 나오든 저렇게 나오든 <웃음> 이걸 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냐는 건 그때그때 달라요로가 예, 되버렸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지난주에 미국 주시장이 오를 때는 굉장히 음. 큰 폭으로 오르고 떨어질 때는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예. 자한세 가지 그 제가 키워드를 제시를 했는데 지난주에 이제 제일 먼저 나온 게 미국의 그 PMI 지수가 나왔어요. 즉 음. 미국 공급관리협회의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라는 네. 게 PMI인데 PMI가 좀 좋게 나왔어요. 네. 그중에서도 PMI가 어떤 부분이 좋았냐면 은 신규 주문이 굉장히 조, 조, 수, 음. 숫자가 좋게 나왔고요. 네. 수주 잔량도 늘어났고요. 음. 생산도 늘어났고요. 재고도 늘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어 경기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은 쪽으로 음. 가고 있네? 그러면 은 어떻게 해야 돼 주가가 원래는 올라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PMI가 좋게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팍 떨어져 버렸어요. 음. 그러면서 당일, 당일날, 이제 그, 이제 그 장이 시작하기 전에 PMI 지수가 나왔는데, 음. 이제 장이 시작한 이후에, 에, FD에서 그 발, 즉, 연준의 각, 어, 지역 연준에서 발표하는 베이지북이 있는데, 이 베이지북에서 미국 경제가 좀 둔화 조짐이 보인다는 단어가 포함이 됐어요. 음. 그러니까 떨어진 주식이 또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 버렸어요. 예. 즉, <웃음> 좋은 뉴스가 나오면 떨어지고, 예. 나쁜 뉴스가 나오면, 어, 올라가고, 음.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 금요일날 신규 고용이 39만 개나 증가를 했었는데, 예. 이게 시장 어, 예측치 보다도 이제 많이 나왔고, 음. 그 다음에 지난달 발표한 것보다는 좀 적게 나왔지만, 시장 예측치보다 음. 좀 좋게 나오다 보니까 주식이 폭락을 했는데, 이 이면에는 어떤 게 있겠어요? PMI, 뭔가 경기가 음. 좋아진다고 하니까, 아, 9월 달, 이제 6, 7월에 금리는 음. 말고, 9월 금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잠시 쉬든지 0 2 5 올릴 거라고 생각이 된 상황에서, 어, 저러면 은 0.5 올릴 것 같은데? 음. 그런데 또 베이지북이 나쁘게 나오니까, 아니야, 0.5가 아닐 것 같은데? 신규 거행이 좋으니까, 어, 맞아, 0.5 올릴 거야. 예. 이런 얘기가 이제 뒤에 이제 도사리고 있는 거죠. 음. 이게, 아 지난주 내내 미국 주식시장을 헷갈리게 만든 요인인데 음. 이와 덧붙여서 또 어떤 일이 이제 지난주에 있었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음.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했죠 하나는 뭐냐면은 예. 어 슈퍼베드 필링이라고 그래서 느낌이 아주 좋지 않다 음. 이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러면서 1 0 1 0를감원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이확 빠졌는데 음. 그러고 나서 또또 태어나게 아니다 감원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지난주 있었어요 예. 거기다가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JP모건의 그 다이먼 CEO가 음. 어떻게 했냐면은 허리케인이 바로 저 멀리 다가오고 있다 음. 그러면서 이제 뭐 조금 부연했지만 그 허리케인의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또 모른다 음. 말은 해놓고 어느 정도일지도 모른다 얘기를 하는데 뭐냐 허리케인이라는 단어가 딱 우리가 하면은 이건 예. 어마어마한 공포스러운 예. 단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PNC 파이낸셜의 또 CEO는 시스템에 가해지는 충격들이 음. 합은 전례가 없다 그러니까 음. 지금 시스템과 관련된 단어가 나올 때도 굉장히 경계를 일으키는데 예.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그 금융위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금융시스템이 망가지는 시스템 위기였어요. 예. 그러니까 시스템 위기라는 얘기가 나온다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공포스러운 음. 단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에는 또 뭐, 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경기침체 외에는 가능한 결과가 보이지가 않는다. 음. 또 이런 얘기가 또 있었거든요. 었그 외에 블랙록, 음. 시티그룹, 모든 이러한 한 투자은행, 상업은행에 종사하는 CEO들이 이런 저 나쁜 얘기들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 6월달 내내 이어질 것이고 음. 이것은 9월 금리 정책에 관련된 어떠한 모종의 영향력을 좀 미칠 수 있는 언사다 음. 이렇게 볼수 있는데 예. 여기에 있어서, 그럼 이제 우리는 그럼, 좋아, 아, 그럼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럼 당장, 당장 나는 지금 주식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이것을 지금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이런, 음. 어, 상황에 있는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 FED가 긴축코피를 지금 계속 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언제 끝날지는 우리가 현재로서는 전혀 알 수가 음. 없죠. 그럼 계속해서 유동성을 흡수한다고 하는데 지금 금리를 올리고 풀었던 채권을 이제 매각을 하면서 달러로 회수하는 두 가지 정책을 이제 동시에 이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중에 주식시장이 상승을 한 적이 있을까? 그런데 그런 적이 없다고 지금 미국에서는 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제발, 이제, 그건, 그, 그렇게 됐으니까, 오케이. 그렇다고, 그런 적이 없다고 하니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냐면, 제발, 파월 의장이, 음. 어, 좀, 시장이 좀 신뢰를 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 투자자들은 현재까지를 보면은, 파월 의장의 입이, 과연 믿을만한 입인가. <웃음> 어, 시장에서는 파월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지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경기 침체를 다 몰고 갈 때로 몰고 간 다음에 금리 인상을 멈추고 유동성 해소를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음. 그 이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좀 물러나야 되는데 과연 파월에게 그런 지혜가 있을까? 음. 이런 이제 의구심이 이제 에, 시장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있어서는 향후에 물가지표가 나온다든지 지금 지난주에도 나 얘기했지만 물가지표가 나온다든지 고용지표가 나온다든지 이러한 경제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어떻게 움직이는 우리가 아까도 그때그때 달라요 음. 좋은 뉴스에 빠지고 나쁜 뉴스에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것이 나올 때마다 어 조금씩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제, 최소한 2%에서 3% 음. 사이에 큰 폭으로 지금 어 시장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은 이제 우리는 전제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두 번째는, 어, S&P 500 기준으로 4200 포인트를 지금 돌파하는데 앞서서 지금 지난주에 변동성이 큰걸 보면은 어 어떤 거냐면은 저가 매수 세력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예. 이러한 유동성은 어느 정도 시장에 저가 매수 세력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1차적으로는 1 0월 CPI가 중요한데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어 CPI가 좋게 나오면은 아, 올라야, 아니, 네,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웃음> 올라야, 올라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올라야 되는데, 과연 그렇다고 오를 수 있을까? 예, 또 나쁘게 예. 나오면은 떨어져야 되는데, 과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떨어질 음. 것인가? 음. 하는데, 아무튼 10월 10일에 발표될, 이제 이번 어, 금요일날 발표될 에, 5월 CPI와 관련돼서 그 이전까지는 어, 관망세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음. 아, 이런 생각을 좀 어, 하면서 어, 마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물론 어, 5월 CPI 물가지수가 나오면 결과가 네. 주식시장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최근내 양상을 보면 아무도 장담하기 힘든데 네, 맞습니다. 네. 어, 그래서 단기적인 이렇게 주가의 흐름보다는 CPI의 추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네, 네, 네, 네. 어, 결국 그 물가 상승이 조금 정점이라는 다 것을 확인하는 것은 네, 네. 어, 조금 길게 보면 주시장의 좋은 현상이면 틀림없는 거 아, 맞을 것같요그 그 말은 이제 맞을 예, 것 같습니다. 예, 또 이것이 경기 침체에 대한 완화에도 좋은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고 네네. 자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단기적인 변동성은 어쩔 수 없고 네. 이 속에서 중심되는 지표들, 경제 지표들 특히 CPI가 일단 좋게 나오는 것이 네네. 예, 저는 조금 길게 보면 좋은 뉴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시장 콘센서스는 좋은 쪽으로 지금 그렇죠. 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지금 보유하고 있던 또 주식을 투자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 사람들 또 너무 단기적인 이 주가 변동성보다는 어 조금 한발 물러서서 이렇게 중심 경제 중심의 지표들을 조금 더어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함께 나누어 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6월 2주차 주간 주식 시장 전망. 어쨌든. 5월 10일 디데이, CPI가 매우 중요하다. <웃음> <웃음> 자, 그 말씀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